자 이거는 산호 인데 색을, 색을 넣은 겁니다 이거 바깥에서 자세히보시지만 이게 들어간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나온게 때문에 색이 처리가 된거예요 산호 처리가 된거예요야 이게 어떻게 생긴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는데 야, 이거 처리를 한겁니다 야 광역에서 이걸 까지 다 지금 한눈에볼수 있습니다